네이름 밍단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지 비서 와인 하나만 추천해줘 그러실 줄 알고 특별히 준비한 프랑스 백년산 최고급 와인입니다 역시 김비서가 참내 맘을 잘 알아 음, 그나저나 요즘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시죠? 요즘에 저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색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색다른 거라고 하시면... 음... 뭐랄까... 새로운 게 필요해 요즘에 뭐 재밌는 일 없나? 어... 아! 마침 인당태 님의 수많은 건물 중한 군데가 경비들이 벌써 10명째 이개월을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음, 그래? 왜 그런지 알고 있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주민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일 내가 해보는 거 어떨까? 그 경비원 말이야 네? 회장님이 직접 경비에 이르려? 그래 마침 심심하기도 했고 서민 체험도 하고 싶었거든. 그럼 그곳 경비실에는 새로운 신입이 간다고 전해두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 하... 경비일이라 재밌겠는데. 아 여기 건물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비싸다는 갱남 헤라필레스 주상복합아파트. 자 그럼 들어가볼까? 아이고! 안녕하신가응응이 음, 음. 젊은 게 싸가지가 없게? 아! 아! 어? 아 맞다! 오늘 경비원이지? 아! 제가 아 착각을 했나봐요! 안녕하세요! 아이 칼라스 있지! 아이 어서오게! 아이 자네가 이번에 온다던 시냅베이지 인물이 환하네! 근데 어쩌다 젊은이가 이런 경비일을 하게 되었어? 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 어르신, 저는 오늘 어떤 걸 배우면 될까요? 아이, 가끔 가다 순찰만 돌면 되고, 호출이 오면 가면 된다네. 응? 응? 이또 천치로에서 비상호출이 왔구먼. 이 주민은, 어 비상호출 때문에 비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에이, 때려칠 수도 없고. 때려치운다고요? 그냥 비상호출 뿐이잖아요. 에 그런 게 아니네. 음... 분명,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제가 한번, 천치0로 가볼게요. 이잔네가 오늘 처음이라는데, 뭐, 어디 간다, 그래? 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잘 해결해 볼게요. 여기 계세요? 에휴, 조심하겐. 많이 힘들 거야.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왜다안 하겠다고 도망가는지 건물 주인 내가 좀 알아야겠어. 응, 음, 여기가 천치로인가? 예. 아 안녕하세요. 그 천치로에서 호출을 누르셔서 무슨 일로 부르셨죠? 새로 오신 경비분이신가 보네. 아, 잘 오셨다 마침. 이거 좀 버려줘요. 어?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틀렸잖아요. 아주머니, 이건 경비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이 필딩 유지비 얼마를 쓰는데, 내가 하루면 버는 돈이 당신 한달 월급보다 많아. 그러니까 내 시간은 금이라고 금. 그러니까 당신이 버려줘야지. 이것도 못해줘? 당신 어디 장비 소속이야! 어. 정말 이거 왜 이러세요? 아, 지금 한숨 쉬었어? 할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줌마 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이 공부 잘했으면 나처럼 되겠죠? <웃음> 아이씨 참자 참어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버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다시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개가 돌아나니네? 뭐요? 지금 저한테 한 말씀이신가요? 그런 걸 들고 다니니 요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지 어우 냄새 어우. 저기요! 에아어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흠 저기 어르신 이런 걸 말리지 마세요 아휴 안된다네 아, 아, 자네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나까지 경비에서 잘릴 수가 있어 한 번만 넘어가 주게나 젊은이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아, 이습가 자기가 다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음. 아 이걸 왜 경비원이 해야 되는 건지... 하.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라 그런가 봐. 그렇군요. 이 아파트의 사람들은 갑질이 너무 심해. 경비가 월급이 센 이어도 아마 그런 것 같았네. 하이, 그냥 고생하시는 만큼 버시라고 일부러 많이 드리는 건데 하이, 음,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참고 살아야 돼 어르신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계속 경비로 경비를 로경비 하고 계신 거예요 <웃음> 난 지켜야 될 것이 많다네 지켜야 할 것?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이거 봐라 나 엄청 예쁘지 아, 우리 손녀 새로 산 옷이 아주 마음에 드나보는구나 아, <웃음> 엄청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 정말 최고야 아, 나 오늘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아이, 그럼 당연하지 <웃음> 얼른 먹으려 먹고 싶은 거 아, 그러면 나는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하나 할아버지는 안 먹을 거야? 아예 할아버지는 먹고 와서 배부르니까 우리 손녀 많이 먹도록 하렴 네. 집에 제 의미를 잃은 손녀가 있어 또 의미가 빛을 남기고 가는 바람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손녀가 궁금하라. 딸에게도 잘해주지 못했는데 손녀까지 못해주면 면목이 없었나? 어르신. 아, 갑자기 이야기가 무겁게 돌아왔구만. 그럼 다시 일을. 아 뭐야, 경비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냄새나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저 같은 게 저희 아파트 앞에 있으면 치값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당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때도 자꾸 눈에 띄시네 아, 민원 좀 넣어야겠다 당신 해구야 아, 아이고+ 아이고 어이, 민원만은 벌써 열 번째입니다요 아 이러다 저 진짜 잘릴지도 몰라요 어. 아저씨 잘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나처럼 부자든가. 어쨌든, 민호 할게요.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뭐야, 너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웃음> 누구 덕분에 이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줄 알아? 어? 이게 다이 경비를 책임져 주신 이 어르신 덕분이라고! 이런 대우를 받으실 사람이 아니야! <웃음> 아저씨, 아저씨는 뭔데 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웃음> 알 바야? 니가 도저히 아, 안 되겠구만 알지. 김비서 빨리 오도록 해아 김비서 부르셨습니까 왔군. 회장님? 하이, 도저히 안 되겠어 여태까지 경비원들 모질게 대한 사람들을 다 찾아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이 꼬마? 손찍어 만 사람이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아 아, 노라고! 너, 우리 엄마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냐? 이 못생긴 게!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웃음> 어르신 덕분에 제 건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다니 아휴 너무 속상합니다 어, 저, 자네 도대체 누구길래 어, 이렇게까지 음, 음, 제가 설마이 건물 잉단태라고 합니다 건물주죠 어... 앞으로 경비를 모지게 대하는 입주민들은 제가 모두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휴, 그리고 그동안 정신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셨을텐데 제가 보상도 해드려야죠 김비서! 네 준비는 돼 있겠지? 어.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어. 어. 이건 받을 수 없네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했어 지금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네 어르신! 손녀님을 위해 드리는거니까 받아주세요 하, 아까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따님을 부족하게 키우신게 계속 걸리셨더군요 먼저 떠나가신 딸을 위해서라도 소녀분은 부족하게 키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경비원님 말로야 진정한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아, 이걸 내가 받아도 될련지... 음, 그럼 정말 고맙네. 정말 아. 고마워. 음.